아니야! 나 진짜 썼잖아, 사이코슈크! 아니라고! 최도를 다해서 막을게! 이거 이거 봐! 제발, 제발! 넣어라! 뭐하냐고요! 아, 넣으시라고요! 아, 귀여워. 진짜! 왜안 넣어요, 제가? 밑밥 다 깔아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양념해갖고 먹은 거 줬잖아요! 왜안 넣어요? 아, 왜 MPP야? 자, 오늘 할 게임은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솔직히 말해요, 안 정했죠? 응 또겜 몬더 나이트야 <웃음> 어쩔 건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뭔데요 보기코스 할수 있대요 <웃음> 장난입니다 아 진짜 빨리 꺼내가 뭐 이거야 진짜 포기할 거야 어. 난 너무나 재밌는데 지금 상황이 <웃음> 아 진짜 이거야 사실 말씀드릴게요 희망 구분하지 말자 떡겜몬더 나이트 맞아요 사진상 홀짝 스포츠토토 인상... 사진상 홀짝 자 여러분 표 걸어주세요 이긴다 진다 똑같아요 맞추면은 드리는 거고요 아, 못 맞추면은 끝입니다 아시겠죠? 아요 신기스 말고 자시한 배내야지 무슨 소리야 예쁜 아 진짜 아, 싫어 싫어 싫어 이거 나 혼자 아 그래 자대1 한번 해보자 누가 어 T대1 한번 해보자 아 진짜 아 투표할까요? 자 68%로 이긴다 자 이겼거든요 이기면은 구독권 쏘고요 지면은 구독권 안 쏩니다 어? 크로어랄까? 오 좋은데? 응, 좋은데 미래지가 좋다 그랬거든. 좋다고 아무도 안 했어. 어플을 받아서 그볼수 있어. 지금 야, 뭔나 뭐? 야, 방금 저 뭐야? 여우, 지금 키 없어졌는데 아, 뭔디? 아지아님 저랑 놀아요. 아, 갑시다. 내려갑시다. 모이네요. 아, 살려고 썼습니다. 살려고. 이런 그 거쓸수 있잖아요? 나이나 아, 그, 뭔가 한거 없는데 멀리서 약간 한대두대친 걸로 그냥 뭔가 자꾸 짤로 뭔가 어시 같던걸 먹는데 응추광 응추가아 이거 어어어 들어가 미야고 와 어렵다 에브이 뭐야 지금 왜 저래? 아이들 뭐 뭐야? 어? 아왜왜왜왜 이게 에베... 맞아? 어? 에?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나 진짜 모르는 일이야. 내가 안 했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어 좋네! 야 이번 거안줄수 있겠는데 잠깐만 이긴다에 걸렸었어? 잠깐만 나 이기면 안 되잖아! 지금부터 롱트롤 모드를 시작합니다. 어디 거야? 호이 <웃음> 니가 뭘할수 있는데 아 이번엔 호롱하기 안했으니까 잘했죠? 야 이거 f a 가 있으니까 이기네 f a 가 없으니까 진거네 그동안 어? 아, 일부러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나 진짜 썼잖아, 썰고 싶은 거! 아니라고! 최선을 다해서 막을게. 이거, 봐, 이거 봐. 제발, 제발, 딸. 넣어라! 뭐 하냐고요! 아, 넣으시라고요 아, 진짜! 왜안 넣어요, 제가! 밑밥 다 깔아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양념 해갖고 먹을 거 줬잖아요. 왜안 넣어요? 아, 왜 MVP야! 근데 지금, 지급률 100%죠? 여러분도 좀 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셔도 돼요. 투표를 맞추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 판에 맞추면 다섯 개 준다! <목소리> 요싱에서 팬 그만하자. 솔직히, 내가, 요싱에서 해도 의미가 없다니까, 얘들아. 아니, 내가 요싱에서 한 데도 의미가 없어요! 진짜라니까. <목소리> 아! <목소리> 팬텀 간다. 팬텀 좋았다. 라인 팬텀 좀 굳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번 투표. 압도적으로 지금 68%가 지금 승리거든요? 뭐니? 뭐니? 술래잡기 해보고 싶다. 막 숨어갖고 찾는 거야. 나중에 저거 해보고 싶긴 해요, 저 진짜 해보고 싶긴 한데 안 따라줄 것 같아 아니 포켓몬 위나이틱서 말하는 거야 그걸 찾는 거라고 나이스 꼭 먹기 2 0개 어떻게 해요 2 0개를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이제 1킬 했다 내 거. 자 어디 가실까? 어디 가시지? 아이고 죽어버리겠지 내가 죽어버렸네. 자, 마지막. 과연 호롱이는 이길 수 있을까? 이기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거고, 지면은 제가 좋은 거고. 나 먹고,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네, 좋습니다. 1킬당 천원씩 좋습니다. 네, 나쁘지 않네요. 아, 저거, 솔직히 어떻게 알아, 저걸!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촬영, 일로 와. 자꾸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나 이기면 안 되잖아! 필수 한참 남았네. 아유, 캐다 뺏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아, 킬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다 뺏기고 있어. 자, 이거 뒤쪽 노리겠습니다. 뒤쪽 노리겠습니다. 나이스! 자, 만오천 먹자! 만오천 먹자! 와, 득볼 너무 사귄데? 나이스! 땄다! 괜찮아! 하나 먹었어! 자, 5킬. 10킬만 더 하자. 1분에 2킬씩 하면 돼요. 아, 뭘뭐 던져요, 던지기. 무슨 던진다는, 아, 던지면 안 돼. 여러분, 이 규칙은 열심히 한다는 가정 하에 해야 합니다. 그럼 다 무조건 패배 걸지. 열심히 하면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건 주작이야, 주작. 주장.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드? 나이드? 아나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뭐야! 이건 거의 도박 아니냐고요? 여러분은 거는 게 없잖아요. 이건 다만 손해보는 도박이야. 도박은 아니에요. 거는 게 없으니까. 나라만 원. 파이팅! 고마워요. 방송할 수가 너무 좋, 행복합니다. 네, 사실 심지어 여러분도 들 마찬가지예요. 아,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아 그럼 버렸잖아!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구독권 못쓰겠다 이거 어떡하지? 구독권 못쓰겠는데?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아 저버리면 못쓰는거잖아 우리팀이 지면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아유내 이거 일부러 트롤한거 아닌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렸구만 나이스! 뭐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안돼요 그러시면 뭔데? 아... 아니 이럴수 없어 아니 여러분 내가 이길급 해줬잖아 그럼 왜지는거데지 이걸? 아니야 이길 수 있었어 아니야 이길 수 있었어 깜빡 참여 안했는데 아까워 들릴 말씀은 없지만 네? 아, 내가 미피네 아, 아. 아, 너무 재밌었어 요 심지 여러분. 결론은 심지 여러분들은 뭐가 걸리면 굉장히 잘해지시는구나 역시 무섭다 우리 심지들. 어, 너무 무섭다. 아. 동미심이네 아, 역시 그스 그시라고 또빤네 어, 너무 좋은데.